즐거운 라이딩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파이팅! 이틀째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기원 신사로 향해서 출발 지금 앞에 가시는 분이 우리가 어제 묵었던 호텔 안주인 분이세요 오카미상이시고 몽키 라이더신데 너무 귀여우시죠? <웃음> 아 너무 귀여우죠 앞에 안 서시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살짝 됐어요 여기 <웃음> 봐봐 이게 모도노키 힘에 많아 보면 그 숲으로 들어가면 정령이 왜 그런 만화 그렸는지 알겠어 진짜 나무들이 크다 커아 마라. 와, 이게 영상에 담기려나? 이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게 저렇게 있는 게. 할아버지 저렇게 태연하게 무단횡단 하시면 여기 서 있는 만나 난... 아, 이거 누르는 거였어 사장님 사그해 주세요 우리 안전기원을 해 주시겠어요 계획이 없다는 건데? 풍경이 너무 이뻐요, 여기. 이게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, 그보이려나 이래. 여긴 더 크다. 소원을 빌고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곳으로 유명. 아, 또, 이라차를 가든 소때 먹는 편의점 커피는 진짜 진리다. 아 카페인 들어가니까 행복해졌어. 여기가 아소쿠주 국립공원. 아 와. 여기 완전 초록으로 덮이면 되게 예쁘겠다. 밀크로드. 아유 예쁘다 SXR900 여행 다니시는 부 분인가 보네 와 멋있다 와 여기 또 대관봉이라고 저기 전망대까지 가는 거래요 풍경이 대관령? 그런 데서 보는 느낌 여기 이제 지금 검잖아요 이거 전부 다 4월만 되면 완전히 목초지로 변한대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고 나봐요 <놀람> 레귤러 이빨 카드! 카드! 수건을 딱 갖다 대고 잘 예쁘게 해주셨는데 다 흘렀어 <웃음> 좀 많구나 스노보드를 에. 캐니로드 근데 왜 캐니로드예요? 스라이크. Actually, we met b e f o r 완전 핀이네 재밌네 재밌네요 재밌네 사무이 사무위 사무위, <웃음> 사무위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는 비가 안 왔네 우리 올때비 맞고 와가지고 몇 군데는 촬영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왔고 한기가 들어갔고 최단 코스로 지금 복귀했습니다 비 쫄딱 맞았죠? 우리 호텔 좋아 좋아 아, <웃음> 고마워. 아, 아,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. 추위에 떠올 수 있느라 와 너무 괜찮다 따뜻한 사케 이건 뭐 그냥 닭한 마리인데? 많이 주시네 어, 엄청나게 주네요 일본 사람들 양 적게 준다고 그러더니 아니네 이거는 한국보다 양이 더 많아 곱창 무슨 이동? 곱창볶음 근데 진짜 맛있다 큰 기대 안 했는데 네, 맛있네 네, 네, 이거 지금부터. 오시면 곱창볶음 정식 이거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간장 베이스에 진짜 맛있다 근데 어제 라이딩 갔다와고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동백 핀거 보고 있는데 이거. 묘하게 좋더라고요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움 기름 넣으러 들어왔습니다. 반스까지혼련들었어바라크나바로휴두니까 <웃음> <웃음> <그나발은. 웃음> <흐르니까> 너무 아파. 다라우드 <웃음> 아무자. <웃음> 아, 아이... 바 이제 여행 마지막 코스인데 마지막 한방 남겨놨다 그랬잖아요. 네. 바이크 여행을 왔으면 바이크 용품 구경 좀 하고 싶잖아. 바이크 용품 쇼핑몰 복귀하기 전 밥도 먹고 오토바이 용품 구경도 하고 뭐살거 있으면 좀 사고 라이코란도. 대박 올린지들.